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뉴스킨을 왜 써야 되는 거야? 음.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뭐라고 딱 정확하게 뉴스킨 이래서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못 했어요 아니 뉴스킨을 왜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음 좋으니까 써야겠죠 당연히 음.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뉴스킨 왜 써야 돼?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이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질락이라고 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완벽한 유기농, 완벽한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이 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 다섯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볼게요. 이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해요. 어,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광고 없이 제품을 팔겠다 음. 광고를 하지 않고 유통하지 않고 제품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퍼뜨리겠다 라고 하는 게내트 마케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만약에 뉴스킨 제품 3만원짜리 제품이 있고 올리브영에서 3만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음. 그냥 두 가지가 똑같이 3만원짜리 제품이지만 뉴스킨 제품이 원가가 10배 이상 비싸 음. 광고도 안하고 유통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10배 이상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지금 현재 뉴스킨이 생긴 지 40년 됐거든요 음. 약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제품을 좋아하고 쓰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도 한번 봐 보세요 우리나라에 뉴스킨을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알걸요? 음, 맞아요 요즘엔 다 알아요 어. 뉴스킨 좋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40년 동안 뉴스킨 제품이 한 번도 광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쓴다는 것 자체는 제품이 좋지 않거나 제품이 정말 미친듯이 좋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청 음. 마케팅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건 정말 제품이 좋고 검증이 됐고 그 제품을 쓰는 게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장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제품은 올 오브 더 굿, 너노브더베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제품이 만들어져요. 요즘엔 올 오브 더 굿을 외치는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좋은 거 많이 넣었어요 하는 제품들 정말 많죠. 하지만 나쁜 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제품은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나쁜 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이 제품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똑같은 슬로건 아래서 유통이 되어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화장품 평생 쓰실 거죠 저는 평생 써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 말고 이 피부에 바르는 것도 먹는 것과 똑같이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장품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나쁜 성분들이 있으면 내가 평생 조금씩 쓰면서 계속 나한테 흡수되겠죠. 그렇게 당신의 건강을 망칠지도 모르는 그런 화장품이 아닌 정말 건강한 사람한테 해로운 것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 때문에 뉴스킨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즐락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에이지, 나이를 락, 잠군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내가 뉴스킨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나의 노화가 12시간 동안 멈춘다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사람은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좋은 성분만 넣고 나쁜 걸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도 충분한데 여기에 당신이 늙지 않게끔 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제품을 쓸만한 이유가 너무 있는 거죠. 너무 타당한 거죠. 네 번째는 완벽한 유기농, 완벽한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유기농 제품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유기농 재배된 뭐 채소 이런 것들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하지만 근데 완벽한 유기농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밖에만 나가도 미세먼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공기 중에 자라난 식물들이 과연 건강할까 하는 부분이죠 그 침투된 미세먼지 뭐 침투된 공해라든가뭐흙 속에 녹아 있던 농약 이런 것들이 그런 식물을 통해서 다 흡수될 텐데 그것들을 원료로 해서 만든 화장품이 과연 유기농일까 이 부분 한번 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뉴스키는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이 그로비브는 완벽하게 제어된 환경,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안에서 햇빛, 습도, 뭐 온도, 그 다음에 뭐 공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통제한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유기농, 식품, 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원료로 화장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 밀레니얼들은 이 제품을 선택할 때이 회사가 친환경이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사항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뉴스킨은 2023년까지 완벽하게 케이스까지 노 플라스틱을 외쳤고 케이스도 100% 사탕수수로 만들고 있는 친환경 기업이기 때문에 당신은 뉴스킨을 선택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나요? 이런 제품이 존재하나요? 음. 이런 다섯 가지 이유로 당신은 뉴스킨을 써야 합니다. 음. 잠깐 정리해볼까요? 다섯 가지? 뉴스킨을 왜 써야 돼? 라고 물어보면 내 머릿속에 첫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가가 비싸고 제품 훨씬 더 좋으니까 응 맞아요 두 번째는 정말 안전하니까 세 번째는 에이지락이니까 네 번째는 완벽한 유기농 그리고 완벽한 친환경이니까 다섯 번째는 너가이 제품을 쓰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뉴스킨을 써야 하는 이유들이죠 네, 뉴스킨 좋네요 뉴스킨 최고 <웃음>